아, 네, 안녕하세요, 배우 박성현입니다. 40살이 되었습니다. 음, 정말 뜻깊고요.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진짜 흔들리지 않고 연기 좀 잘해서 여러분께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잘 한번,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요, 저는 필터를 써본 적은 없어요. 아 제가 스스로 찍으면서 어쩌고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냥 기본 카메라만 있어요. 그림은 지금은 잘저 아버지가 화가이 하신데 제 동생도 잘 그리는데 저는 그렇게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. 거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... 어떤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? 네? 재미로 장난으로 그리는 거죠? 어떤 스타일을 그리실 거예요? 어렸을 때 닥터 스럼프라 만화를 봤었는데 그 꿈이 너무 귀여워서 그,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굉장히 빨리 그리시는구나.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. <웃음> 야, 여기도 그러는데. 아, 네. 최대한 많이 꾸며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 음. 아, 입술도 칠하시면 돼요. 입술이? 네. 아, 입술 색, 색깔이요? 네. 괜찮요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의 필터 이름을 정해준 다면요 어, 어릴적 귀여웠던 뽕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제 추억의 만화로 필터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<웃음> 재밌게 봐주시고요 혹시나 쓰고 싶은 분들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주은경입니다. 어.. 없습니다. 셀카 안 찍습니다. <웃음> 셀카 안 찍어요. 아 어, 셀카 못 찍어요. 그림은 잘 그리시겠지만, 그래도 잘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는지. 어 아무래도... 저는 들여서 졸업장을 따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린 것 같습니다. 자저요 <웃음> <저녁>, 여름이니까... 타투? <웃음> 막 징그러워서 사람들이 막 시,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막막 어, 막 하고 있는 건가? 아니 아니 아 근데 멋있, 진짜 멋있어 용암마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되게 한국 국기의 색깔이 다 들어갔네요 어? 그러네요? 되게... 나애국자다어 아... 아주... 진짜 영단이 음. 아,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눈구가 귀여워졌어 이 귀여운 거 안돼 귀엽지 않아, 해야되는데 오버립이네요 <웃음> 어, 천할수 있어요 혹시 여기다? 어. 우와! 할수 있을 것 같아 웬일, 웬일, 웬일 근데 알고 아, 보니 그이... 얼굴보다 그이...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? 다들 쉐딩에 그니까? 진심이 야된거 <웃음> 완전... <웃음> 어, 같아요. 완전 멋있는 언니 된거 같아요. 여름이 왔잖아요. 여름이 와서 요즘 되게 문신이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문신 같은 거 하고 싶다 하다가 그냥 의심의 흐름대로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음. 나는 강하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과감한 필터를 만들어 봤으니까요. 한번 <웃음> 시도해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, 에우 이시입니다 반가워요. 없어요. 사진 찍으실 때 필터 사용 안 하세요? 네, 사진 잘안 찍습니다. 저는. 저는 그냥 기본 카메라만... 음, 그림은 좀잘 그리시나요? 네, 어, 그럼 기대해봐도 될까요? 저잘 그려요. 저 진짜 잘 그려요. 아 진심? 저 원래 원래 제가요, 원래 예고 갈라 그랬어요, 그 미술로. 진짜데 그러면 한번 리더 보겠습니다 컨셉이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배트맨, 배트맨 여기 다 가려야 되지. 눈이 근데 얘왜 이렇게 팀이에요? 티미나 힘이... 아, 배틀미가 안될거같아 제가 이 초상화를 배운적이 있어요 진짜로 유라미크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거 같은데? 응 어. <웃음> 이런거같아?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잘할수 있을까거가아주 하이라이팅하고 쉐딩도 주셨어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이게 마늘 안들어 여기까지요 <웃음> 아무도 못 봐요 저는 글자를 쓰겠어요 스타일리시하게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또 희망적인 글자들을 또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게 대충성을 노리는 건가요? 아니요 누가 쓰겠어 서현이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나이스아어떠 이거 좋하어아하희망어로 이거 좋아하 희망과 사랑을 저아하는단어하이스한선택이다아주는 이거 좋아하는 단어로. 이거 좋아하는 단십시이 그럼 나갈게없어요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이제 필요그러이제유터이 네, 되지 않을까.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이이사는이제이뭐이제부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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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을 빚었어. 빚을 빚었어. 은은 빚은 빚은 이트 빚은 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매드몬스터 응. 그분들도 그 필터 있잖아요 응. 우리는 그냥 꾸미는 걸로 음... 어은이이사람본이장님이김 응. 만드는 사람기를 네. 올리셨어요 람은이가져은이 사람은 이사김은이사람보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출연하신 다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? 네. 너무 웃겼나 봐. <웃음> 근데 왜 아, 웃음을 참지 못하셨나? 아니 되게 돈물아 오는 줄 알았는데. 그래도 제거 네, 여기요제 필터에요. 아니요. 멋있는 거야. 자. 하 <웃음> 이게 뭐람?